총 99세대가 들어오는 랭리 윌로비의 대단지 타운하우스 유니언 76B 에비뉴와 207스윗세위치에 각종 편의시설과 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. 3차 분양까지 전 유닛 솔드아웃 마지막 4차 분양도 단 10채만 남았고 B플랜은 오직 두채뿐이라고 하니 서둘러 연락주세요.